열일곱 번째 질문 갑니다. 네. 실력 있는 쇼호스트란 무엇인가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력 있는 쇼호스트란 잘 파는 쇼호스트입니다. <웃음> 네줄 좋은 쇼호스트입니다. <웃음> 말좀 더듬어도 되고요. 뭐 네. 발음 안 좋아도 되고요. <웃음> 네, 뭐 횡수수술 해도 됩니다. 몇야 신기한 건 네, 진짜 저 친구는 말도 안 되고 횡소수설하고 발음도 안 좋고 목소리도 이상한데 잘 팔아. 오. 뭐, 뭐가 다를까요? 모르겠어 잘 팔아요. 뭐가 다를까? 신기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 잘하는 쇼호스트예요. 매출이 근데 높은... 저 친구는 인물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발음도 정확하고 말도 잘해. 못 팔아. 왜지? 모르겠어요. 못 팔아. 그러면 좋은 쇼스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쇼스터의 목적이 뭐예요? 판매하는 시청률. 거. 시청률이 아니거든요. 시청률 아니에요. 시청률이 좋으면 광고가 붙죠. 일반 방송은. 음, 그럼 네. 돈 벌어주는 겁니다. 네. 근데 홈쇼핑에 광고가 붙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물건 그... 파는 방송이에요. 자체가 광고죠. 예, 그 자체가 광고예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아니라 청취율이 아니라 매출이죠. 그래서 일반 방송에 제가 있었을 때는 방송 끝나면 어, 방송 잘했어? 재밌었어? 이거 물어봐요. 음. 어, 네, 방송 잘했어요. 재밌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어업쇼딱 오자마자 끝나면 뭐 물어보게요? 얼마 나왔어? 그렇지. 얼마 응. 나왔어? 몇 프로 했어? 몇개 어, 팔았어? 몇개 팔았어. 몇개 팔았어보다는 이제 몇 했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그 목표 매출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목표 매출 다 달라요. 예를 들어 패션은 얼마? 컴퓨터는 얼마. 컴퓨터는 이제 볼륨이 크니까 목표 매출이 제가 15억까지 받아봤어요. 15억. e 시간에 15억 매출. 절대 100% 못해요. 절대 못해요. 음. 맨날 반토 c o 고 p u t e r computer, computer, computer, computer, computer, c o m p 하 t e r c o 지로 u t 0 r 뭐 o 0 p u t e r computer, c o 매출 노트북 그때 100만원 짜리 거의 100만원 짜리 였는데 4대 판 적이 있거든요 그 얼마 몇 프로 한 거예요 5억 매출 목표에 400만원 팔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1% 최악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그중에 또한 대는 또 취소를 하더라고 방송 그때. <웃음> <웃음> 근데 뭐 삼보 컴퓨터 삼보 컴퓨터 이어먹지도 않아 삼보 컴퓨터 <웃음> <잊어먹지도> <웃음> 않아. <산복> 노트북 <웃음> 누가 사 지금 회사 망했으니까 이래. 누가 사냐고 그걸 나보고 팔라고. 어 말도 안 돼. 어그 1%도 안 되는 뭐, 뭐, 끌어올리냐고 얼마나 힘들는데. 이게 연말 되면요. 쇼호스들은 그 달성률로 연봉 협상하거든요. 아. 제가 연 달성률 97%였어요. 아... 이게 대단한 거얻거든요 진짜... 1년 통틀어서 90%를. 1% 찍었 쓰면 그거 끌어올리려면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 1%도 안 되는 거 끌어올리려고. 와. 그래서 무조건 달성률이고 매출이에요. 쇼어스터 평가는. 어, 근데 그때 교수님께서 그렇게 판매를 하셨는데 왜안 왜, 왜 샀을까요? 아니 사모컴퓨터 노트북 누가 사냐고. <웃음> 네. <웃음> 내가 아무리 잘 팔면 뭐해. <웃음> 비싼데. 노트북 별로인데. <웃음> 네. 사기지. 그 노트북을 팔았으면 사기죠. 아, 네. 내가 안 골랐어요. 내가 네. 안 어쩔 수 없이 눈물을 금고 팔아야 할 때가 있어.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나쁘다고 얘기 못하잖아요. 아그죠 지금 지났으니까. <웃음> 그러니까 한 대도 취소한 거아니 어들? 아, 그, 상... 취소. <웃음> 네도 팔았는데 한대 취소했어. <웃음> 와 이, 절대 저먹지 않습니다. 그 매출은. 아, 아 너무 재밌어요. 근데 한대 취소한 거 저도 취소. 이제 제가 정산이 들어오면은 네. 취소 금액도 아, 같이 떠요. 그날 다섯 명이 경품이었거든? 네. <웃음> 내데도 팔았어. 100% 당첨이야. 네. 한 명이 바보같이 취소를 한 거야. 이 바보. <웃음> 아 그래도. 100% 당첨. 근데 이게 박사님이 너무 잘 파시니까. 네. 잘 판매를 하시니까 딱 보고 아 이거 내가 못 들겠다. 취소해도 되겠지. 어차피 한 수백 명이 주문했겠지 하고 취소를 했나봐요. 아니. 네. 자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아나 진짜 열심히 팔았어요. 내가 <웃음> 쟤다고 네. <나는 웃음> 살살 판 것도 아니야. 얼마 후믄했지 얼마하게 팔았 그게 네. 시간 안 나? 그 내가 제품이 안 좋다 뭐 했다라고 생각을 요만큼 하잖아요. 네. 방송이 힘이 없어요. 이렇게 쇼호스트가 티가 나요. 근데 저는 아. 자기 최별을 걸어요. 네. 아무리 내가 이렇게 비싸고 브랜드가 마음에 안 들어도 방송 딱 들어가면 그 진짜 아. 내 자신을 이제 설득을 해요. 야이 정도면 좋은 가격이지. 야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이러고 그래야 방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업체가 알아요. 대충 하는구나. 진짜 좋아서 하는구나. 그래 저는 그냥 제 자신을 속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 다 속이는 거죠.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 팔아야 되는데. 어, 그렇죠. 아이고, 어.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프롬지. 그렇다고 뭐뭐 뭐 이렇게 뭐 사기는 아니잖아요. 물건이 그쵸, 그쵸. 비슷할 그쵸. 뿐이지. 그렇죠. 푸르십니다. 음. 예. 역시. 네.